2021년 예비창업 패키지 예비창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선정되어져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멘토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예비창업 패키지 또는 여러분들을 예비창업 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비 창업 단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아이디어 또는 아이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을 실제로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시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은 작성하신 것이 또는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것이 사업화를 하기 위한 적절한 또는 적합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변화 또는 수많은 어떤 환경에 대한 걸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이템이나 또는 제품, 서비스들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그런 단계이고요. 예비 창업 단계라는 건. 그리고 그것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보완된 보강이 된 기술을 통해 여러분들이 아이템으로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러니까 만드는 데로 필요한 것그 다음에 파는 데도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단계가 바로 예비 창업 단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런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를 이때 철저히 준비함에 따라 여러분의 실행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자원을 통해 그 자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즉 사업을 하실 수 있게 준비하는 단계가 바로 예비 창업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이 혼자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혼자의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것을 사업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팔아 돈을 벌기 위한 그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요소를 준비하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누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팀원으로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올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가져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필요로 하는 자원을 내가 가지고 가야 할 것과 그리고 보안을 통해서 파트너 또는 팀원들 누구와 함께 갈 건지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생각하는 단계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예비창업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너무나 수많은 많은 일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여러분이 극복해야 할 때에 바로 함께 할 멘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쩌면 위로를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공을 했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박수를 쳐줘야 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의 역할을 저희들은 바로 멘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과 함께 전담 멘토와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과정 중에 저희들이 전담 멘토 제도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가려고 전담 멘토 제도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멘토는 잘 팔릴 수 있는 아이템 자,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아이템이 잘 팔릴 수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그러면 확신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확신한 걸 만드는 일, 일조차 또는 파는 일조차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맞는지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검증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보강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그 각각의 요소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전담 멘토 제도는 사업을 하시는 데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또는 그걸 통해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계획한 것을 실행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단계가 바로 이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창업 멘토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그런 창업 단계에서의 특성을 고려해 볼때 전담 멘토가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창업 멘토링, 그러니까 일반적인 멘토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시는 창업을 위해서 어떤 멘토를 해줄 건가에 대한 정의를 벤처기업협회에서 만든 정의를 한번 활용해 보면 예비 창업자와 그리고 이미 창업의 경험이 있거나 창업에 관련된 그 각각의 요소의 전문가들이 멘토로 서로 지원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창업 멘토링을 하다라고 저희들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공고하게 다시 재정립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템이 바로 잘 팔릴 수 있는 아이템으로 만드셔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팔 건지에 대한 얘기, 어떻게 팔아. 결국은 여러분들은 사업은 왜 하시나요? 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사업은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잘 아시죠? 자, 근데 돈을 번다라고 얘기하니까 혹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대표님도 계십니다. 나는 사회적 기업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기보다 내가 사회에 어떠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합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맞습니다. 이때 제가 많은 강의를 통해서나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세 가지를 구별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세 가지란 첫 번째 바로 기업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사업이라는 단어와 대표님, 이라고 하는 창업자의 단어 세 가지를 조금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체를 만드는 겁니다. 자, 기업은 조직체를 만드는 거고요. 사업은 그 조직체의 목적이 뭔가요? 조직체의 목적은 살아남는 게 목적입니다. 기업은 조직체는. 만약에 법인 설립을 하다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이라는 나라는 존재를 등록하죠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처럼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체를 만들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주체자가 되는 겁니다 기업이 주체자라면 그 주체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비즈니스의 목적은 뭘까요?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형태에서 사회적 공헌을 하기 위해 또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체를 만드는 것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기업도 존속을 하기 위해서는 뭐해야 해요? 바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사회적 기업도 사업을 통해서는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그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거고요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라고 얘기하면 돈을 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돈을 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려니까 바로 이윤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윤은 뭐 빼기 뭐가 될까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익 그죠그 수익의 형태는 매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수수료 형태도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에게 들어오는 돈에서 우리가 이 들어오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비용들을 빼는 거죠. 그죠?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매출 비용, 파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판매 관리비 해서 만들고 파는 돈을 빼서 우리가 남는 돈을 우린 이윤이라고 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바로 이 이윤을 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표님은 어떠세요? 대표님은 왜 기업을 만들어 사업을 하세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은 하나의 독립적인 주체자이고요. 독립적인 조직체이고 이 조직체의 대표님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콜 대표님이 아닙니다. 특히 창업기업은 대표님이 이 기업의 모든 것과 주체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라고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순간 그 기업 대표님이 그 조직을 만들었지만 그 기업은 새로운 조직체로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창업을 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체인 기업을 즉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과정까지를 창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단어들 충분히 다 아실 단어이지만 이렇게 단어를 정리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확한 표현과 그리고 우리가 요구했던 특히 멘토와 여러분들하고 함께 대화를 나눌 때그 대화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서로 한국말을 하는데도요.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같은 얘기를 주제를 놓고 하는데도 왜? 기업이라는 주체를 놓고 이야기할 때와 그 기업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르지만 어쨌든 그 조직체가 행하는 일은 사업을 하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의에 의해서 그 뜻들을 함께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하나가 바로 기업이라는 조직체와 그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게 되는 사업이라는 거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를 만든다면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표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직체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함께 멘토와 만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면 어, 창업 우리가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전담 멘토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용어를 한번 볼까요? 보세요 자 창업 기업의 사업 진도 그죠 점검이란 단어 하나 요거 딱 놔두고요 제가 그다음에 창업 그리고 경영 자문 등을 전담해서 멘토링을 제공하는 기술 전문가일 수도 있고 또는 경영 전문가일 수도 있는. 예비창업 패키지 멘토로 등록된 자를 우리는 예비창업 패키지의 전담 멘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순서 한번 볼까요? 자, 사업의 진도 또는 진도에 대한 점검입니다. 그러면 사업의 진도를 점검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예비창업자로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사실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사업비를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몰라요. 왜? 지금 현재 예비창업 패키지에서 돈을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쓸수 있는 항목과 쓸수 없는 항목들이 다 구별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주간 기간에 연락을 해서 다 물어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실질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진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지원 사업에서도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을 함께 점검해 주는 것이 바로 전담 멘토가 하는 역할이고요. 이러한 과정은 아마 여러분들하고 전담 멘토가 8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 다 우리 멘토님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창업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창업을 하면 그 조직체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제 경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을 하는 것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자문을 해주는 멘토가 바로 예비창업 패키지의 전담 멘토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담 멘토에는 두 종류 예 멘토님이 계신데요. 전임 멘토와 겸임 멘토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창업 멘토링을 진행하는 과정은 총 7단계의 과정으로 지금 진행을 할 텐데요. 그동안에는 없었던 단계가 이번 2021년부터 새롭게 들어오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가 자가진단 단계가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옆에 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전 단계에서 멘토를 받는 멘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창업기업의 대표님들은 멘티가 되는데 멘티가 아왜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대, 그렇죠 또는 이 참여를 멘토링을 왜 참여해야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한번 내가 부족한 게 뭐야 라고 하는 게 어, 사전에 좀 필요하다는 걸이번에 인지하고 어, 새로운 단계로 자가진단 단계를 신설했고요 근데 자가진단은 이미 케이스타트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어, 자가진단을 할수 있는 창업 역량 자가진단지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쉽게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향후 내가 멘토링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게내 스스로가 부족한지를 진단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부족한 부분 본인이 생각한 것과 진단지의 결과를 통해서 아 나는 이런 부분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경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맞추어 요소의 전문 멘토링을 를 여러분이 이제 멘토링으로 어, 신청을 하게 되고요. 어, 여러분들이 멘토의 어떤 이력사항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을 실제로 이제 멘토도 요청을 했던 상황과 자기가 해결해 줄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멘토와 멘티가 서로 맵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멘토가 확인을 하고 그 확인해서 아 나도 이 멘토에게 도움을 줄수 있어 라고 되면 어, 2차 이제 서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멘토를 하시죠 라고 서로 이제 합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합의를 할 때에 바로 활동계획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활동계획서에 따라 멘토링을 이루게 되고 그 멘토링의 결과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고서로 받게 되고 여러분이 그 멘토에 대한 평가,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전체 창업 멘토링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걸 좀더 더 제가 지금 말을 했던 걸 구체적인 단계로 어, 여러분들의 왼쪽 편에 보여지는 2021년 예비창업 패키지 선정자들이 하는 단계로 첫 번째로 자가진단 평가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1차로 멘토의 이력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에 아, 이런 멘토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신청을 하게 되고 멘토와 함 합의하에 최종적으로 매칭이 결정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멘토링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지를 진행하게 되고 멘토와 합의한 멘토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멘티인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멘토도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하고 매칭이 되고 나면 한 달에 두 번씩 두 시간 이상 여러분들이 멘토를 8개월 동안 8차에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매달 활동 보고서를 멘토들은 제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멘토링이 8개월 동안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사후 멘토링 활동으로 창업 기업은 사전에 우리가 질문을 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상태가 얼마나 변화되어졌는지에 대한 설문지를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멘토, 링에 대한 멘토링을 받았던 과정 중에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가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창업 역량 진단 키트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하시는데요 이때 작성을 하실 때 혹시 1단계에서 예비 창업 단계로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비교표 에서도 역시 그 예비 창업 단계로 작성을 해주시면 훨씬 더 비교표가 잘 비교되어진 여러분이 얼마나 변화가 되어졌는지 지 8개월 동안 그 내용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후 활동, 멘토링 활동까지가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멘토링에서 받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멘토와 대화를 할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단어 몇 가지만 제가 작성을 해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업의 공식인데요. 즉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체 또는 그 조직체가 행하게 되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함께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의 생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업의 기회로 포착하고 큰 문제를 찾아내고 그 찾아낸 문제에 내가 어떤 솔루션의 아이템을 만들어낼 거고 잘 팔릴 아이템을 가지고 How to make, 어떻게 만들어, How to sell, 어떻게 팔 건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 그 멘토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사업의 공식은 결국은 뭐 하는 거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윤은 How to make,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만드는 데만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파는 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판매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판매하는 데도 들어가는 돈을 빼면 들어온 돈 그죠. 그 매출액 또는 수익 뭐 그죠. 전체적 큰 의미의 수익에서 빼게 되면 바로 돈을 어떻게 벌 거다라고 하는 이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에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멘토님들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시게 될 거고요. 비즈니스 모델은 트렌드입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 멘토님을 통해서 한번 더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었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한 사업의 시작은 내가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어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러한 솔루션이 나왔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솔루션이 왜 나왔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즉 해결하고자 하는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고려하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예비 창업 단계에서 처음에 어떤 아이템으로 내가 생각하고 구상했던 걸 실제로 잘 팔릴 아이템으로 되게 하기 위해선 그 아이템은 솔루션이거든요. 그 솔루션은 바로 누구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 바로 고객들이고, 그 고객들의 문제로부터 나온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고객의 문제는요. 아유, 내가, 아, 이런 게 힘들었어. 또는 경쟁자들의 제품, 이런 것들이, 어, 문제야. 라고 하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객의 불편한 점도 있지만, 고객이 바라는 것이 뭔가를 고려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겪고 있는 어떤 페인 포인트만 찾는 게 아니라 고객은 생각도 못했지만 근데 그거 왜 생각을 하게 됐어가 아니라 그거를 왜 느끼게 됐어를 먼저 생각해보는 바라는 게 뭔가를 대표님들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멘토님들도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고객의 문제를 더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아마 멘토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보시면 좀더더 더 의미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창업 역량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거 대표적으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냥 화면에서 찾으시면 못 찾으십니다. 어디 가서 내용을 보시면 되냐면 메뉴 중에 고객 센터를 누르시면 거기에 창업 역량 자가진단 키트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시면 지금 왼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화면이 먼저 설명이 나오고요. 쭉 스크롤바를 내려가시면 자가진단 바로 가기라고 하는 버튼이 보여요. 그럼 걔를 클릭하시면 그 다음 화면 지금 오른쪽에 보여지는 아래 하단에 보여지는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태를 예비 창업 단계로 하시고 B2B를 최종 고객으로 할 거냐 B2C를 고객으로 할 거냐 를 선택하시는데요. 대표님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 아이템은 B2B도 있고 B2C도 있어요. 그러면 가장 퍼센트가 많은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B2B나 B2C 중에 그리고 제조 쪽인지 아니면 지식 서비스 쪽인지 이것도 우리는 융합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융합이라는 카타고리는 없기 때문에 지식 서비스에 더 가까운 내용인지 아니면 제조 쪽에 더 가까운지 이건 대표님이 의사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자 역량 이라고 하는 또는 이렇게 해서 다섯 단계의 역량 단계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다 이렇게 클릭 클릭을 하시고 마지막에 종료를 하시면 진단 결과를 보시거나 또는 진단 결과에 대한 멘토링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쇄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쇄한 거를 멘토에게 제공을 하시면 진단 키트에 대한 여러분의 자가 진단의 결과를 멘토님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되시고요. 그 다음에 사전 질문지, 사후 질문도 사실 질문지는 지금 같은 형태일 텐데요. 이렇게 두 장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선택하실 텐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1번부터 전체 22번까지 체크를 하시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이 안에는 여러분의 성취 동기, 창의성, 조직적 역량 그 다음에 위험감수성 그 다음에 멘토링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설문 내용을 저희들이 받게 되는 거고요. 다 끝나신 다음에 팔개월이 끝나신 다음에 실제로 이제 멘토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할 겁니다. 기본적인 어떤 것들을 주로 멘토링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반의 경우는 이제 멘토링의 기능 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멘토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되어졌다 네트워킹이 되어졌다. 의사 소통이 어느 정도 됐었다 나의 동기부여가 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능에 대한 점수 그 다음에 멘토링을 할때 그런 어떤 신뢰 멘토와의 신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까지를 이제 최종 멘토링 만족도 조사로 보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정부지원사업계획서인 PSS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류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선정되셔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십니다. 대표님들 성공을 하시려면 혼자 사업을 할수 없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시는데요. 그 함께의 사람을 검증된 우리 멘토를 통해서 함께 진행을 하시면 어, 여러분들의 계획하신 앞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정말로 잘 팔릴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돈을 벌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남은 기간을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강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